어린 날에 뒷받침만 잘해줬다고 하면 대성한다. 남들을 아우를 줄 알고 나를 따라오게끔 만든다고 하면 이 남자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사람 위주로만 돌아간다고 보면 돼 자기 자신을 늘 갈고 닦는 사람이야 햇살처럼 떠오르는 기운을 가졌으나 음. 두분뭘 올해 우는 것도 좋요뭘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나이를 봤을 땐 결혼이 앞둘 수가 있거나 10월 달에 결혼을 하신다고 해요. 아, 날도 잘 잡았네. 고우림 씨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은괜찮 자이다. 네.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지원신니다 지현입니다. 공 작업하려고 갖고 왔는데. 한번 보세요. 여자가 멋지다. 근데 종교인이에요? 직업적으로는 아니고 종교는 갖고 있겠어요. 신앙심이 깊은 집안인데 이 집안 둘 다가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종교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세상이 조금 돕는다고 보면 돼. 내가 자질도 있는데 명성이 많이 나는 사람, 내가 뭔가 할때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돼. 이 지도자의 자질도 뛰어나며.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어린 날에 뒷받침만 잘해줬다고 하면 대성한다. 굉장히 어이 자질이 높고 그리고 되게 강단이 있어요. 남자분은 어떠세요? 자기 자신을 늘 갈고 닦는 사람이에요. 햇살처럼 떠오르는 기운을 가졌으나 때문에 응? 그러니까 섬세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 누구한테나 이 남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야 어떤 포인트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일적으로도 사람한테도 어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데 이 둘의 성향은 다르지만 같아 이 여자분은 깊, 좁고 깊지만 남들을 아우를 줄 알고 나를 따라오게끔 만든다고 하면 이 남자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사람 위주로만 돌아간다고 보면 돼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한다고 보면 돼요 두분 올해 운은 어떠신가요? 뭘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봤을 땐 결혼이 앞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거나 뭐 성과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남자분은 새 출발하는 시기로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맞춰보면 결혼이지 않을까 싶어 두 분은 뭐 구설수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? 누가 이 여자 건드려요 맞는 말만 음.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 말에 필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자분은 건들 수 없는 사람인데 남자분은 그럼.. 그런... 관심이 없잖아 남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구설도 오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마음 아프지 짓거려라 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만 있으면 되는데 왜뭐 이러지 근데 여자가 굳건하게 들어와 있고 남자가 이 여자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들어가갔와 해바라기야 그냥. 그냥 둘만 있으면 좋아 여자분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아이구야 그리고 남자분은 포레스텔라의 멤버이신 고우림씨예요. 10월달에 결혼을 하신다고 해요. 아, 날도 잘 잡았네. 뭐 그냥 무속적인 느낌인 거지.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날이에요. 근데 전집 다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뭐라 그랬을까요? 웃음> 점집 다닐 것 같은데 뭐라... 누군가 이 집에서 점집을 다니면서 날짜를 받지 않았을까? 음...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날짜가 나오진 않았을 건데 부모가 택해 줬을 거란 말이야. 이날 하자, 이날 해라라고 이제 이 위에서 내려왔을 거란 말이야. 시월로 들어갔다라고는 아마 무속적이거나 날짜를 철학을 받았거나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고우림 씨가 아직 미필이에요.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. 갔다 오면 은 괜찮을까? 그래도 둘 사이가? 네. 관계없죠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군대 간다고 우울해 있지 않아요 자기 일 하지 그리고 이 남자도 뭐 자기 할도이다 잘해요 그럼 자녀운도 있을까요? 조금 이, 이 시기가 가치 있는 시기를 보겠지 이 남자가 군대를 간다매 근데 여, 이 남자는 활바락이잖아 연하 씨가 힘든 거 싫어요 이 남자가 아마 연하 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을 것 같아 약간 우상 바라보듯이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안 시키고 이 여자가 갖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갖고 이 여자가 힘든 거 싫고 이 여자가 불편한 거 싫어요 이 남자가 그래 자기 여자한테 끔찍해요 괜찮은 남자네 갔다 오고 나서 고림 씨는 앞으로 활동 잘 할까요? 잘하죠 탄탄해 이 남자는 이 남자대로 탄탄한데 의리가 있어 이 남자가 그래서 요 그룹을 아마 훼손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도 진행하고 좋네요, 둘이. 좋네요. 조, 조심해야 돼. 뭘, 뭘 조심할까? <웃음> 음. 없겠죠? <웃음> 뭘 조심할까?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잘 지내고 그냥 아이만 좀잘 가지면 되겠지.